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좀 사슴벌레 채집을 왔는데요 자 요즘 이제 단풍이 드는 계절이죠 이제 이때쯤 딱 오게 되면 성충과 유충 둘다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다리 뭐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다양하게 채집하기 위해서 산슴벌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괜찮은 나무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와우. 또 이게 살 부분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다른 나무를 찾아야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나무를 계속 찾고 또 찾다가 괜찮은나무 하나 알겠습니다 뭐라 나오겠죠 여기는 물을를줘서 여기 딱끌어오면 오. 오, 아니 염것 같은데요 이거? 살짝 보기에 좀 다르게 많이 써봤어요 생각. <목소리>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뭐지 이건? 문유충이지? 오랜만에 만져보는 사슴벌레유충이네요 진짜. 와.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톱사슴벌레유충 같은데요 이거? 이쪽에 번데기방 보이시나요? 번데기방? 지금 성수이한 마리 나왔어요 넙적사슴벌레 컷입니다 넙적사슴벌레 컷아 이거 다 오랜만이다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러분 아힘들어 도저히 못 하겠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아가좀 감이 떨어졌나봐요 으, 그, 진짜 이게 나오지도 않고 솔직히 제가 좀 위치를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좀 건조해요 산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홍다리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후로도 조금 더 잡아 올 거지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나물이 들어왔는데 장수풍내 유충들이 있어요 이야 야이잘 됐다 이거 제가 장수풍내 유충을 실험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와와 많이 나와 많이 나오 계속 나오는데요 진짜 야, 왜 이렇게 많아? 와. 야. 여기 무슨 이거 한1 0 0마리 잡겠는데요? 조금, 조금 파는 계속 나오네? 어이, 이렇게 나왔어요, 방금. 방금 파는데. 오씨, 계속 나와, 계속 나와. 와. 미쳤다, 이거. 왜 이렇게 많아? 자,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나오고요. 지금 아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유충들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와 진짜 여기 아래쪽도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럼 우와 오 여기도 있어 와아 여기 사이에서 다 들어가 있나 그럼 잠시만요 와, 오늘 컨텐츠는 이제 장승이 1층이다 장승이 1층 이야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좀더 빠르게 재밌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